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5억으로 5년 만에 50억을 번 윤경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경쌤입니다. <웃음> 어, 네. 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5년 전만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음, 그래. 직장생활 하면서 은퇴 이후에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음. 고민하다가 새로운 길을 찾은 음. 게 바로 이 신축입니다. 뭐, 신축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었나요? 어,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네. 특히 담임샘 조언도 많이 들었고 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입을 보다 보니까 는 신축이라는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처음에는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했지만 음. 제가 겪었던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제가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만 5년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당시 이제 한 5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시작하셨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50억 자산을 이루셨는데 운도 있었던가요 어때요 네 그때는 좀 운도 있었습니다 음, 그때 시장이좀 좋아가지고 예좀 호환기 였고 지금은 음. 또 주위에서 야, 이런 시기에 신축하면 되냐 라고 네. 하지만 아, 저는 이런 위기가 음. 위험과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윤교 선생님이 5년 전에 했을 때 보다는 수익률이좀 낮아진 건 사실이죠 이 정도는? 아, 네 맞습니다 아. 예전보다는 사실 그만큼 내기가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낼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축 사업입니다. 노력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열을 노력했다면 네. 지금은 스물 이상 노력해야지만 <웃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간에 그 노력과 그 힘듦을 네. 돈으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윤경 쌤이 3년 전부터 저희 단위 TV 채널에 와서 중간 중간 이런 많은 노하우들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요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강의로. 맞으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나요? 네 단순한 스터디가 아닌 정말 실전적으로 건축주가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음. 음. 어, 저와 또이 수강생분들이 서로 1대1 멘토, 멘티가 돼가지고 전수식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경험을 직접 실습하면서 체득할 음.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수강생들의 목적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네이 강의표에서 그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건 음.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음. 또 어떻게 보면 포맷을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어떠한 케이스가 오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음. 그런 노하우를 직접 전격 음.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요게 일반적인 강의는 아니잖아요 네 어, 왜냐면 이제 우리 부동 재테크 분야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신축 분야는 조금은 음,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나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아이 강의는 정말 건축주가 되고 싶은 분 음. 그리고 다른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요? 네, 직접 사업 분석을 본인이 직접 할수 있고 음. 또 전문가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음. 노하우 갖다가 직접 실습을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음. 실전 기술을 그입니다요번에첫 어, 그 일기를 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어요? 네 정말 들으면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혜택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어, 첫 번째로는 이 강의 기간뿐만 아니라 강의 끝나고서도 음. 수학생들과 더 저와 더 커뮤니티를 이뤄서 네. 계속 이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들으시는 분 모두 다 1대1 상담 및 코칭을 해드립니다. 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 사업부지 실매물을 갖다 소개하고 음. 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음.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전에 대부분 강의들은 이전에 지었던 것들, 뭐 수익이 음. 많이 나는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게 음. 많죠. 실제 매물을 하면서 괜찮으면 정말 시행도 할수 있는 그런 정도 매물이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현장 답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인적 자원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멘토링도 같이 기회를 드리고 또 사업 참여도 같이 볼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각종 시장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공유해서 신축 사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 윤교수 님 책도 주신다고요? 아, 네 <웃음> 음, 이번에 나온 책이죠? 네, 네. 맞습니다 혜택이 준비하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은 총 10주 과정으로 네. 어,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네. 또 사업 분석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과정을 흐름을 알아야겠죠 음. 그 마지막에 실습은 내가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직접 사업 분석을 발표하고 음. 서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이 돼있고 또 현장을 갔다 직접 확인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모두 할수 있게 되고 특별히 보시면 이제 이화면에좀 이렇게 밑에 파란 글씨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야 되는 과제들도 같이 부여드립니다. 우리 윤 교수님이 이걸 가져왔어요. 두께가 꽤 되죠. 어, 신축 사업 부지 분석. 네. 네. 이게 한 100페이지가 좀 넘던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두껍죠? <웃음> 아, 신축을 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든요. 음. 정감할 상이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빠트리지 않고 정감하기 위해서 음. 제가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서 음. 여러분들이 이것만 따라가면은 네. 실패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음. 사업 분석 툴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하네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거 10주 강의 듣고 이걸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걸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좀 음. 하드 트레이닝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 차차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잠깐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순서는 사업 대상지와 음. 입지 정보 분양 및 임대 정보 음. 건축 계획 수지 분석이 있는데 어,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음.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음. 직접 실습할 수 있, 있게 되고 네. 마지막에 이 음. 예상 사업 수지 분석을 통해서 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죠. 또 얼마나 수익을 벌수 있느냐를 갖다가 알수 있는 그런 음. 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서는 네. 이 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또 한다면 얼마나 남을 수 있는지, 네. 또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하는지 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 맞습니다. 여기 같은 이제 수익률이 13% 짜리네요. <웃음> 어, 실제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은 60% 이상 되는 음, 자기자본 대비 예, 괜찮은 거죠. 이 네. 네. 정도 나오면 요즘 괜찮은 편인가요? 어, 근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매물이면 충분히 음. 이제 매력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만약 5억을 갖고 하면 자기 자본이니까 한 3억 남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5억이 8억이 되고 또 8억이 한 15억이 되고 네. 또 15억이 또 30억이 되고 해서 1년에 보통 한번 한 정도 할수 있잖아요. 네.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될것 음.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반복적으로 해 간다고 하면 그 5억이 뭐 20억, 30억, 5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웃음> 요즘 이제 좀 어려우니까 네. 한 20억, 30억 만드는 거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음.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음. 여러분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와서 보시고 음.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